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 H2와 E9 고용 시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이 H2와 E9의 경우 고용 가능한 사업장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정 기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 근로자를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자격요건이 됩니다. 만약 이때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였는데 구인 신청한 내국인을 모두 채용할 수 있었다면 외국인 고용가능 사업장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구인 신청을 한날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도 하지 않았어야 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구인 신청한 날 기준으로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 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외국인 고용가능 사업장의 자격요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신청일 현재 시점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현재 시점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가능사업장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H2와 E9 고용시 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송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